이녀은로블록스 어, 얘들아 우리가 또 레인보우 친구들한테 잡아버린 것 같아 어이 세상에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 얘들아 이쪽에서더 빨리 탈출하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오늘은 레인보우 친구들을 우리가 직접 할수 있다는 사실 어? 놀랍쥬? 이렇게, 가까이 가면 레인보우 친구를 변신할 수 있어! 와,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무서워! <웃음> 아, 초록이다, 초록이. 초록이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, 이 손끝에 잡혀야, 어, 피했쥬? 못 잡았쥬? 어허안 어, 어, 어, 돼! 자, 어쨌든 한번, 리아라 미호가, 주황이랑 파랑이가 되어서 나를 잡아보도록 해나 먼저 숨을게 좋아. 오, 파랑이랑 에이. 주황이가 저를 잡으러 오나봐요 숨어야 해 잡으러 주황이는 간다 주황이는 정해진 루트로만 다녀 아나이다 숨어야 돼 기다려봐 잠 숨을 데가 없는데? 3 2 어. 1 어... 정리됐어? 어... 조금 주왕이는 청해진 루트로 만다니지 어. 어? 여기 없네? 아이 없다! 아이 없다! 우 보면 신호를 주겠어? 어? 어? 어? 근처에 있나봐 리아야 나는 아닌거 같아니 네 근처가 아닐까? 노! No. 빠든 맵이 좀 많이 넓어서 못찾나 보네 아! <웃음> <웃음> 아 놀래라 아 놀랬다 주황이가 여기 있었지 야 <웃음> 뭐야 <웃음> 정유진 루트맨 다니니까 니가 발견했다 하헐 <웃음> 파랑이도 어디든지 봐야겠는데 나 숨어있어야겠다 파랑이가 절대 못찾게 을 말이야 파랑이, <웃음> 파랑이. 파랑 어라 어디 있는 거야? 나는 아, 절대 못 찾을 듯. 나는 극장 쪽에 있어 그런 줄만. 거짓말임, 거짓말임. 거짓말임. 아, <웃음> 아, <진짜 빨라> <웃음> 거짓말임. 오오레오레오레오레오레오레오레 이거는 걷는 거구나. 벤트는 뭐야? 벤트 한번 해봐. 뻔치 <웃음> <번취. 웃음> 이거 화불도 맞추면 뻔치도 나가. 뻔치뻔치 귀여워. 이거를 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쟤들 한번 찾으러 가보자 좋아 분명 뭔가 있을걸? 좋아 뿅 번지. 아니 그래서 아이템은 어떻게 생긴 번지. 걸까? 뻔찌 뻔찌 어무야 니네 저쪽 봐 뻔찌 오? 오? 왜왜왜왜왜왜? 왜, 왜, 왜, 왜, 왜? 처음 보는 공간은 네. 아니네? 여기 탈출구 귀엽다. 아 여기 거기네 탈출구 오. 어? 나얘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배치 생겼어 아 어, 진짜? 응 업적 어, 달성했어 진짜 배치 생겼네? 오 이렇게 찾는 거구나 오이... 그럼 배치가 생겼으니까 저 좀비 파랑이로도 변신 가능? 그런 듯? 봐봐야겠다 이거잖아.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어 진짜! 오 됐어? 오야야야야 좀비 오. 파랑이! 오 어, 오 그럼 옛날랑 똑같이 생긴 애를 찾아야 되나? 그런가 보네 귀여워 나 그린이 해야겠다 거대한 그린으로 변신해볼까? 와 파랑이 뛰는 모습 귀엽네 안 귀엽지? 자 찾아보자 땡. 야 놀랬지! <웃음> 야, 응. 야 초록이 짱이야! 오, 오 초록이 완전 멋있다 바람은 응? 어디 있을까? 어? 나 하나 찾았다 배지또 얻었다 뭐? 어디 어디? 그컴퓨터실인가오 여기 여기 야, 나 봐봐 나 봐봐 응? 놀랐지? 오! 어지 ㅏ 라기놀 ㅏ 지 ㅏ ㅏ 뻔쥐! 아, 나 찾았다. 이거 박사로 변신할 수 있는 거네. 빨간색 박사. 뭐지? 어, 나도 레인보우 왕관 찾았어. 어, 레인보우 왕관? 그거 응. 어딨지? 여기, 여기. 위 안에 레인보우가 있어. 어, 진짜다? 오! 레인보우를 얻었으니까 레인보우로 한번 변신해볼까? 이거 기대되는데? 레인보우가... 이건가 오! 이야! 우와! 카멜리온 같은 걸? 자, 얘들아. 이거, 이 변신맵 말고 다른 변신맵도 있는데 그것도 구경하러 가자. 그래? 잠깐만, 그래? 잠깐만. 왜? 마지막으로. 으 펀치. 펀치. 자, 이번엔 어떤 걸로 변신해 보지? 이거, 이거는 레인보우 친구들이 없었던 건데? 구랑가 이거는? 한번 나가서 좀 리아 네좀 괴롭혀 볼까? 안녕 어, 뭐야. 오 뭐야? 뭐야? 얘들아 잘 봐? 쭈쭈. 깜짝? 깜짝 뭐야 깜찍해! 어, 어. 깜찍하잖아? 으아, 으아. <웃음> 별로 안 무서운데? 귀여운데?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, 얘들아 안녕. 오 어, 파랑이다. 근데 좀 다른데? 그렇지. 자 보여줄게. 쭉쭉쭉쭉쭉. 뭐야 뭐야. 옹옹. 뭐야 뭐야. 쫑쫑거려. 쫑쫑쫑. 어때? 내댄스실력이 쫑쫑쫑. <웃음> 차렷타는 걸로. 차렷. 차렷. 차렷. 차렷. 차렷 차렷. 이번에는 <웃음> 주황이. 안녕 얘들아 난 주왕이야 손발이 와. 좀 엉켰지 이렇게 보니까 주왕이도 꽤 귀여웠구나? 주왕이가 제일 와. 귀엽지 와. 내가 귀엽다고 와. 아닌 거 같아 도망쳐! <웃음> <웃음> 근데 오. 레인보우 친구들에 없었던 애들도 있는 거 같은데? 없었던 애들이 궁금하긴 한다 약간 패치 될예정인건가이건 뭐지? 우와! 얘는 도대체 뭘까? 레인보우 친구들에서 나오는 애가 맞을까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이는데얘이좀 무서운데?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거 이거 뭐 이거 뭐지? 노랑이인 건가 노랑이 스파게티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뭐지? 아 이거 뽑아 허기워기들. 어지글어. 얼굴이 두 개. 너도 보여줘와 아 이거는 좀. 아그 리안한테 보여주면서 무섭게 해주자. 좋좋나 허기워기 어지글어. 도망쳐. 너무 징그러운데? 우! 자 그러면은 귀여운 파랑이로 마무리해야겠다. 귀여운 파랑이로 변신해야지. 자 어쨌든 오늘 직접 레인보우 친구들이 그, 그. 돼서 친구들을 그. 돌려주었어요. 여러분들 그. 그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. 그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뿅. <놀람> 안녕.